상 같은 모양이 저장된 인조 다이아몬드입니다. 이 인조 레드 다이아몬드. 야, 1 3 9 구호표 엄청나군요. 자, 이거는 이제 C A I 레드, C A I 레드. 아, 중앙아프리카, 중앙아프리카 에 나온 다이아몬드인데 인조입니다. 다이아몬드 조질 똑같은데 진짜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 삼각형 구조는 보이지만 구멍이 뻥뻥 나있죠 요게 이제 20배 차이라니약한 8000배에서 지금 보입니다